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현재까지 배틀그라운드는 늦은 컨텐츠의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최적화, 핵, 서버 등등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따금 게임을 재밌게 즐기다가도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점은 레딧 등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토론의 주제로 언급되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걸 보았습니다 확실히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3월 얼리액세스 출시 이후 1년이나 지난 지금 나온 맵이라곤 딸랑 두개가 전부고 무기도 10개에서 12개 파크로 업데이트 말곤 큰 업데이트는 없었으며 게임 유지보수 버그픽스 정도가 업데이트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여태 보였던 모습들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일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8일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일지에는 앞으로 2018년동안 배틀그라운드에 업데이트될 내용들을 일부분 공개했습니다 확실히 2017년은 유지보수에 힘을 썼다면 2018년은 강력하게 컨텐츠에 힘을 두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신맵 공개입니다 허나 기존의 배틀그라운드와는 다르게 4x4의 맵으로 매우 작은 크기인걸 확인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기존의 게임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진은 플레이어의 밀집도가 훨씬 높아 게임 한 판당 소요시간이 매우 짧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내릴 수 있는 맵이 밀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 새로운 맵은 기존의 길고 지루한 맵에서 벗어나 유저들에게 신선한 경험 또한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x4 맵에 이어 다음으로 등장할 맵은 지금처럼 8x8이라고 하니 앞으로 배틀그라운드가 기존의 틀에 묶이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려나 봅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건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감정표현 그러니까 이모지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좀더 재미있는 도발과 농락을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규 촬영과 신규 총기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개된 일부를 보아 새롭게 등장할 총기는 FNFAL 이라는 7.62mm 탄을 사용하는 dmr로 추정됩니다 또한 편의 부분에서는 업적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인게임 내에서 친구 목록 파티 음성 채팅 시스템을 업데이트 및 다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큰 변화를 줄 관통 시스템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래도 차량 뒤나 관통이 가능한 벽뒤 손과 팔뚝 등등을 관통함으로써 앞으로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현실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쿠르와 애니메이션도 기존보다 부드럽게 보정할 예정이며 차량 탑승, 차량 안에서 좌석 이동시에도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더 역동적인 게임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낙하산의 애니메이션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무기와 함께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는 스킨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했었는데 드디어 업데이트되나 봅니다. 다음은 사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8년 상반기에는 차량 사운드에 리얼함을 더하고자 서스펜션 사운드, 빗물이 차에 맞는 소리와 차량 바퀴의 마찰음이 기후에 따라 바뀌는 사운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는 레인보우 6를 떠오르시면 편하실 겁니다 플레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 사운드가 다르게 들릴 예정이며 뛰거나 조준 중이거나 숨을 참고 있을 때등 각종 행동에 대해 모두 사운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리얼리티하고 그 전보다 더 쫄깃한 사운드 플레이가 요구되겠네요 나머지 자잘한 내용으론 e스포츠에 사용될 3D 리플레이 시스템 커스텀 게임 프리셋 지원, 커뮤니티 개발자 지원 등등 각종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2018년동안 배틀그라운드가 앞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인 내용들이며 아직 이마저도 전부 공개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니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틀그라운드 2018년이 기대될 정도로 내용만 본다면 정말 알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버그와 핵 등등도 당연히 잡겠다고 했고요.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포트나이트와의 경쟁이 배틀그라운드가 성장을 하는 밑거름이 될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현재 북미 쪽에선 많은 사람들이 포트나이트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확실히 배틀그라운드 쪽에서도 앞으로 많은 준비와 개선을 거듭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선의 경쟁이 가져다주는 이점이죠. 여튼 2018년이 기대되는 배틀그라운드 어서 빨리 업데이트가 되어 재밌게 게임을 즐기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